입습니다 천원공인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3일 밤인데요. 오늘 이렇게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머니투데이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로또 분양을 막는 공공자가 주택 20년간 못 판다. 그리고 5년 실거주 의무도 있다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잠깐 한번 같이 짚어보고 오늘 퇴근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젊은 그 젊은 층이 종잣돈을 다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아무리 짧아도 10년인 것 같아요 지금의 집값으로는 연봉이 높지 않은 사람은 이미 뭐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 어, 이 집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그런 관점의 집인 것보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그냥 조금은 어, 이 10년씩 15년씩 목돈을 모아서 내집한칸 마련하는 이런 수고를 좀 들어주되 그 집을 산거 가지고 재테크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주 의무만 어떻게 보면 충족을 할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한번 살펴볼까요 어, 당정이 이사대책 후속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인 이익공유형주택 판매조건부 주택이에요 어, 이걸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20년 의무거주기간은 5년 사고팔고를 못하는 거죠 결혼해서 20년 전매제한기간 동안 살고 나면 요즘 결혼을 빨리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뭐 30대 한 초반쯤 결혼했다 치면 50대입니다 50대 그 집을 팔수 있는 기간이 이 집을 가지고 재택 하는 거는 물건 나간다고 봐야죠 대신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냥 새집 한칸 마련해서 근데 의무거주 기간이 최대 5년을 적용하는 그런 그를 적용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어 그리고 지분 정립형은 이보다 짧은 10년으로 이제 확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소린지 한번 짚어볼까요? 어, 그리고, 음, 요 정부 그 이사 대책 후속 법안으로는 어, 예고대로 2월 5일 이후, 15일 이후라 하면 2월 5일 0시에요, 0시. 0시라 면 새벽 0시니까 2월 4일 밤 12시 땡지나고 바로겠죠 어, 그때부터는 수택을 매수할 때 우선 입주권 없이 전부 현금 청산하는 것을 원칙하는 걸 그대로 구속법안을 마련을 한대요. 어, 여기 예외되는 거는 상속, 이혼을 제외한 매매 정년은 어, 상속, 이혼은 예외고요. 그걸 제외한 매매, 정년은 무조건 현금 청산을 해야 된다고 라 합니다. 2월 5일 새벽 0시부터 매수한 소유권이 바뀐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입주권 뭐 분양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 실제로 뭐 이런 정책이 발표될 줄 모르고 뭐 어, 2월 5일이든 6일이든 그 이후에 잔금을 치고 들어가신 분들은 어, 뭐그 집이 아무리 개발이 돼도 어, 새 집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어 그런 피해를 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를 한번 다시 더 짚어볼게요. 어, 20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수택법, 토지보상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이사대책부속법안을 확정해서 오는 20일 내일이네요. 내일까지 법 발의를 할 예정이래요. 민주당은 특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그 기간을 딱 정해서 한시적으로 도입을 한다라고 그때 그 발표한 그법 조문안에 들어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하기로 하고 한편 이익공유형, 지분정립형 등 공공자가주택의 공급과 처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을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공유형 주택은 분양가격 일부만 내고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에 나중에 보유 지분을 LH에서 되팔면서 지분 비율만큼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거는 그 시공사가 직접 건설을 하는 그 공공직접 그 재개발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주민이 집값을 낼 여력이 뭐 1억밖에 안되는데 분양가가 만약에 5억이다. 그럴 경우에 LHS 4억을 보태주고 그 집이 나중에 10억에 매도를 했다. 우리 상식으로는 주민을 실제로 도와준다 하면 LHS 4억을 내준 이 돈을 은행 이자 정도로만 해서 그냥 갚고 나머지 매매 차익은 그냥 이자 보태서 4억 몇 천만 원 정도 갚고 나머지는 그 원주민이 다 가져가야 내 집을 새 아파트를 판그 이익을 가져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4억의 돈을 LHS 냈으면집 10억을 팔았다. 8억은 LHS 가져가고 1억을 원주민이 냈다면 원주민은 2억, 2억만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직접 그 시행 방식이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 그겁니다. 여기도. 지분을 l h 에서 나중에 처분을 하고 다 l h 에서 지분을 챙겨가는 그런 재개발입니다. 대신 내가 그동안 큰돈 안 드리고 그새 집에서 한 20년 동안 편안하게 그냥 임대주택처럼 그냥 살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게단거 같아요. 분양권을 받은 시점부터 최대 20년간은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 20년간 전매를 제외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5년은 무조건, 그것도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 그리고, 지분정립형으로 아까 하는 거는, 의무거주기간이, 어, 뭐, 10년이라 그래놨죠. 전매제한기간도 그거는 10년이네요. 의무거주기간도 10년이고. 아, 어, 아니, 아니. 전매제한은 10년. 어, 5년, 그, 의무거주기간은 똑같이 5년입니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분정립형은 20년 대신에 10년으로 반이네요, 반. 그데이 주택은 초기 지분은 20에서 25%만 매입을 하고 지분만 매입을 하는 거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요거는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들이긴 사들이 되 나중에 내 집이 되죠. 근데 10년간은 못 파는 거예요. 다 사들일 동안은 매매금지 5년간은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집이네요. 지분정립형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어, 다만 조합원이나 토지주 상황에 따라서 점매제한 기간은 최대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은 최대 10년이지만 어, 이걸 탄력적으로 어, 10년 안쪽에서 또 어, 조합원이나 토지주 상황에 따라 어, 탄력적으로 적용은 하기는 한데요 어, 정부에서는 이사대책 발표 당시에 83만 가구를 공급을 하는데 이중 20-30%를 공공자가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한다고 라 합니다. 가격은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죠. 대신 사고팔고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 동안은 사고팔고 못하는 그런 주택을 한 20-30% 정도 물량으로 공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리고 어, 주택법 개정 안에는 조합원이나 토지주에게 가는 물량을 뺀 일반 분양 물량 그 물량은 어떻게 공급하느냐 뭐 이걸 또 사기자에 공급하면 우리가, 뭐, 재테크의 수단으로 하나 또 가져온다 하지만, 어,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고요. 어,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세 7, 80%로 수준으로 조금 가격은 사기 공급을 하지만, 이거 역시도 5년간 전매제한 어, 그, 그 의무 거주기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거는 따라 붙겠죠. 5년 동안 사고 팔고를 못 합니다. 그리고요. 음, 아까 그 현금 청산되는 게 있었죠.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요 3년 한시적인 이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2014년이 아니고 2024년이네요. 오타가 났네요. 2024년이겠습니다. 그죠? 2024년 6월까지 요 적용하는 3년 한식법 요구는 역세권, 준공업지 빌라 등저층 주거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주택으로 공급을 하는데 여기는 아까 2월 5일 0시부터 소유권이 변경된 거는 현금 청산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 방식입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방식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거는 은 한식 유정 없이 계속 요렇게 사업 방식을 적용하는 거는, 어, 현금 청산이 계속 적용이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요건 아마 도정법을 개정해서 요 항목이 추가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네요. 부칙에 2021년 2월 5일 현금 청산 시점을 아예 못을 딱 박을 거랍니다. 실거주자 대책에 필요하다고, 어, 이걸 지금 국토부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대요. 어, 15일 이후에 사실 뭐, 그야말로 재개발될 줄 알고, 썩 빌, 썩어가는 빌라를, 막 실거주 삼아, 큰 돈은 없으니까, 실거주하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재테크 되겠지, 재개발 되겠지, 어, 그렇게 몸테크를 하러 들어가신 그런 분들은, 이건 정말 이런 낭패가 없겠습니다. 그죠? 그런 피해를 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시점이 언라고 해? 2021년 2월 5일 0시. 시간을 딱 정확하게, 이거도 명확해졌네요. 이거는. 상속, 이혼을 제외한 그런 걸 제외하고는 매매나 정료, 그 밖의 모든 권리 변동은 무조건 현금청산이랍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음, 뭐, 그 재산 권리 침해 당하는 분 있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그 개발되는 그 지역에 온갖 그 투자, 투기 이런 돈들이 다 물려 들어가서 어 감당이 안될 만큼 또 집값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공공에서 개발하는 거를 이 정부 차원에서는 전 국민이 다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사실은. 어 지금 브랜드에 LH 들어가 있고 한데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은 이 LH 지우고 뭐 새로운 이름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정부에서는 공공 들어가는 거를 다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그 지역이 개발을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저렴한 돈으로 청년층이 집으로 재택하는 거는 그냥 포기하고, 결혼을 하는데 우선 뭐 새로운 내 집을 한칸 마련을 해서 신혼살림은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아까처럼 20년 동안 뭐서 매장 안 되고 이런 데 그냥 살면 되겠어요. 그냥 그죠? 저렴한 돈으로. 그렇게 하되 대한민국에서는 또 부동산을 아예 그냥 없는 것으로 치고 재테크를 한다. 그건 답이 없는 또 사실이잖아요. 돈은 계속 풀리는데 그냥 계속 무주택 비슷하게 있으면서 20년간 거주할 집이 해결됐다 해서 부동산을 그냥 아예 머릿속에 지우고 있을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집에 뭐 무주택 기준이 아니라 이런 집에 한 군데 그냥 살고 살면서 돈을 모아서 그렇지 않은 곳에 다른 아파트나 뭐이 투자를 공공이 직접 시공하거나 아니면 뭐 지분형이나. 이런 환매형 이런 주택 말고 다른 곳에 모은 돈을 투자하면서 편안하게 이런 거는 그냥 거주만 할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면 이건 나름 괜찮은 정책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집 하나만 닦아줘야 되고 만약에 또 다른 집을 하나라도 더 사면 여기 또뭐살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고 뭐 이런 것 같으면 이거는 뭐 아무도 들어가 살고 싶지 않을 그런 집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정책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오늘 한번 공유해 봅니다. 정부성 책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예, 아니면 또 이것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지는 건지, 그거는 나중에 어떤 그 결과가 말을 해줄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심각한 재산권 침해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뭐 재테크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다 현금 청산해야 된다든지 뭐 둘다 이거는 재산 침해가 될수 있긴 합니다. 20년간 살면서 다른 곳에 집을 뭐열채든 백채든 살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건 젊은 층에서는 얼마든지 활용해볼 만합니다. 그렇죠? 종잣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니까요. 주거를 해결을 하게 하면서 종잣돈 모을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 집을 가지고 재테크를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데 종자돈 모은 걸 투자를 할수 있어야 그 재테크가 되겠죠. 근데 과연 정부에서 그렇게 놔둘까요? 그거 아닌 것 같으면 재테크할 싹을 싹 잘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것 같기도 해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 딱 그것만 가지고 살아라 이러면 뭐 말라 들어가겠습니까? 그쵸? 초롱소장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올려봤고요. 어, 지금 설 이후에 어... 나름 꽤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계신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뭐 정부 정책을 활용을 하시든 아니면 종잣돈을 활용해서 가격에 맞는 집을 알아보시든 어쨌거나 현금 실물 현금이 불리는 상황에서는 실물 자산을 등한시해 가지고는 내 돈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같거든요. 한 번쯤은. 정책도 검토해보고 내지 마련도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